파라비스최고 검은 사막, 아침의 나라 쌍둥이 전, 사화, 발레노스로 불어오는 꽃바람 들었니? 뭘? 공주래 어?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우리 오라버니라는 거지? 어 저기 저 어수룩한 꼬마 세자 마마가 우리 조카고? 어 저기 곱디고운 중전마마는 우리 새언니겠네? 흠 하, 우리도 성씨가 있었네 그럼 난 고운이고 넌 고연이야? 어 백성들이 아프니까 왕족으로서 본을 보여 약을 구해오라는 거고? 어 왕족인 우리들만 이상하게 이 병에 면역이라서? 어 그것도 저 넓디넓은 마고리아를 건너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건가? 아니. 미친 거 아니야? 우리한테 해준게 뭔데? 태어나자마자 버렸다면서. 응? 어? 그건 그렇고. 가서 누굴 만나라고? 뭐 일레즈라? <웃음> 무슨 사람 이름이 이래? 예. <웃음> 너꿀 먹었니? 말좀해 봐. 알았다. 저놈은 종료하지. 배편이 하나밖에 없다니 어쩔 수 없군. 발레누스에 도착하면 서로 갈길 가지. 어머머 <웃음> 네가 웬일이야? 거기까지 같이 가줄 생각을 다하고 시끄러워. 귀신 붙은 인간은 불결하니까 말 걸지 말라고 했지. 세상에 도술도 허접하게 비바람이나 살랑거리는 게 어디서 온몇 대? 난 먼저 남포로 간다. 따라오시던지 말던지. 아, 같이 가 얘! 아, 발란 호수로 가는 배가 곧 출발하여! 여저껏 타지 못한 손님들은 어여 싸게 싸게 타시오! 잠깐만! 아, 잠깐! 자. 아, 이봐, 배 사고. 배 멈추면 죽는다. 아, 나 그거 말하는싹퉁바가지 보소. 배우에선 배놈이 왕인 거 모르는 것이여라. 왕은 우리 아빠가 와! <웃음> 아, 배 시간에 늦은 내가 죄인이다 그렇지? <웃음> 아이, 미쳤니? 그걸 왜 말하고 다녀. 만두나 떼고 거리지 어, 어? 어, 어, 내가 뗄게.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 말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? 어머머머? 얘좀 봐? 그 아빠 이 언니 아빠이기도 하거든? 넌 혼자 태어났니? 혼자 태어났으면 하고 바랐던 적은 태백산 봉우리 수보다 많지 아, 다 거의 유치하게들 싸우는구만 하긴, 형제자매란 게다 그런 것이지 아니, 너는 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? 난 언니는 없고 오라비만 있는 것 같은데 예 천륜는 거스릴 수 없는 법이야 유학도 배우는 오두방 도사라는 게폐륜이 나고 고적에서한줄 그으면 끝이지 뭐 천년이 별건가? 예! 그나저나 아쉽네 저만 발라노스까지 같이 여행도 가고 그, 사이가 좀좋은값소 누가! 누가 이런 매구 같은 거 하고! 오, 뭐뭐? 얘, 예, 매구 같은 거라니! 우리 매구실령님한테 사과해! 하, 다 그런 시절되이 없는 것 같고 살벌하네! 아이 헉! 우리 우사들은 그런 사이비 속임수는 취급하지 않는다. 우사! 우사! 왕검산신님은커녕 전우치님 도력 발끝에도 못 미치는 돌파리들 주제에! 우사! 저, 돌파리? 야! 말타했냐 아니, 더랬지 실력적으로는 우리 좌도방에 처발린 주제에 북선 인맥발로 조정 등에 업고 폐악질 부려서 거문돌 다 뺏어간 우두방 날이들이 결국 알아낸 거 하나 없이 뭐? 공동연구 제안! 싹쓸 바람! 뭐, <놀람> 왜? 아직 길멀었는데왜다포기지네 야이 잡꽃들아 살살 싸워! 얘! 예, 발레노스까지 도착해야지! 선악빛 아! 너 물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? 묵내아 참, 내가다 부서졌네! 야! 너 잡히면 가만 안 둬! 내 따신 꼬박 잡꽃들 배에 태우는가 봐라!